아까 우리 아들을 생각할 때 심리 테스트 했다 그제 심리 테스트 네. 때 엄마의 생각과 엄마의 노력이 아주 부족했다고 나왔다 그제 네.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한번 보는 거지? 네. 그런데 우리 심리 테스트 할 때는 다른 도움이 더 강해야만 된다고 했다 그제? 네. 그것까지밖에 모르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생겨볼 일 풀어 봅시다. 양력으로. 96년. 1996년. 7월 8일, 양육이죠 네. 시간은 언제죠? 낮에 낮에. 남자제, 그제 네. 자, 이거 갖고 이제 푸는거야. 우리 계산해 보자 7, 7, 8, 1 네. 23번이다 그제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운명수가 23번이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는 인재복이 있기 때문에 뭐 시험이나 공무원이라도 이런데 가면 좋겠지 강경식 가면 그제 누구말도 공부 잘해가 북한 이런데 그러면 가면 참 좋겠지 경찰 이런데 가도 참 좋겠지 이런 계통으로 가면 참 좋은데 못 버리는 것은 누구 책이 아까 지금 엄마 책임을 했잖아 엄마 책임을 했잖아 <웃음> <웃음> 못 버리는 것은 엄자 책... 그러면 <웃음> 그랬다. 자 그러면 얘가 나이가 몇 살이고? 20살, 스물? 스물 만 20세, 20세 만 20세네 그치? 그러면 만 20세도 자 18, 21, 24, 27 맞나? 그치? 맞나요? 9번 주기밖에 안 했잖아. <웃음> 아, 그렇게. 네. 요런 거다. 네. 그렇게. 네. 지금 20, 만 20시 아이가? 네. 여기는 우리가 19, 20, 여기다. 그제? 네. 자, 올게까지도 지금 힘든 시기다. 그제? 내년 되면 여기 탁 털리겠지, 2십일 그제? 네. 올게 힘들다. 작년에 왜 힘들까? 옛날에 힘들다. 그제? 무슨 네.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좀 부족하다. 그지 네. 올게는 더안 좋았다. 그지 작년에는. 그래서, 뭐, 이 그, 올기도, 어떻게, 10일까지 별로 안 좋다, 이 말이야. 그제? 내년 되면, 이제 좀, 내년 후반기 되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힘들어. 평생 운 또. 자, 평생 운또 별로 안 좋은데다가. 자, 해운 또, 우리는 고비의 시기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 그제? 힘들까? 했는데, 엄마는 어떻게? 이 시험에, 시험에 붙으라는 거 이것만 요구했다, 그치? 엄마가 못뭐 도와준 거 없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자기가 우린 나쁘기 때문에. 뭔가 실수라든지, 응? 너무, 누구만줄한 개, 정답을 앞에 갖다 붙이다든지, 하는 공부가 잘안 되다든지, 이런다, 이 말이야. 지금 이 시기는, 이 시기는 공부가 안될 때잖아. 공부가 안될 때다, 이 말이야. 공부가 안될때 엄마가 안 바빠가 공부 막안 한다고 이렇게 치 박으면 이게안 되겠지? 아무리 엄마가 좀 그랬겠다 내가 가만히 보면 니 공부 안하나? 음, 공부가 안 되는데 그거는 생각 안하고 무조건 공부 안한다 이런 식으로 막 강요했을지도 모른다 한 2, 3년 동안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지금 그것이 바로 멘토링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공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엄마의 할 일, 한 몫이다 그러면 또 그런 분위기도 맞춰주고 아까 위위도 맞춰주고 놈들 보기에도 이렇게 그게 참 똑똑한데 그치? 그럼 그이 시기 힘든 시기에 힘든 시기에 내가 갈 길을 올바르게 가게 되면 이 엄청난 좋은 우리에는 이거 일사철기로 뭐 출시할 거잖아 이 시기를 잘 위주도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나중에 우리는 이거 푼다 이 말이야 나중에 5에 7에 2에 2에 3에 3에 6에 5, 네. 야도 성질 만만치 않게 있겠지 그죠. 엄마가 픽하기때에픽 스와프는 그지팩 그렇죠. 스와프겠지 근데 야는 어떻게, 이 힘이 굉장히 강한거야 이 힘이 우리는 귀신의 힘이라는 거다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야가 이 집중력이 자꾸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이진이 있어도 지금 뭔가 뒷받침이 잘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분위기 잘살주고 이것의 힘이 작용을 막아야 되는 거겠지? 막아주고. 엄마는 어떻게? 아이가 정신이 올바르게또 열심히 기도해 주고, 그죠? 교회 가서 기도하든지, 엄마 집에서 기도하든지, 절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엄마가 할수 있는 거는 그것뿐이야뭘 뭐라는 건아니들 말이야. 이 아이는 지금 뭘 해서는, 아무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할수 있도록 분위기만 맞춰주는 거야. 아니? 그럼 이 시기만 잘넘기 가게 되면 어떻게 여기서 뭔가 꿈을 이루게 되면 이 운은 또 엄청나게 좋은 거야 미래는 엄청나게 운이 좋은 거야 그런데 이때 자기가 올바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헤매버리겠지 지금 운이 오는 것도 올바로 못 가면 헤매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귀신 힘이 자기가 타고난 인연법에만 왔는지 아니면 여기서 쭉 타고 이거 뭐 위에서 칠성줄, 귀신줄로 타고 내려온지 모른다 이말이에 이것을 나중에 풀면 되겠지 그걸 풀어보게 되면 위에서 또 따라서 내려올 수도 있다 엄마, 아버지, 우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러면 친가외가 이런 것 갖고 따라온다 이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우리는 칠성줄이라든지 귀신줄을 타고 내려온 거야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이거잘라낸다든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지 혼자서 조선져서 어떻게 막아내겠노? 누구 있어? 2년 줄로 내려온 이거하고 우리가 조선들이 어떻게 해갖고 기신 줄로 내려온 것을 사람이 기대한다고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엄마는 우선적으로 이 시기에는 공부를 강요하지 마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맞춰줘라. 그렇죠?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기도는 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럼 이런 시기에 우리가 성공을 한다면, 지금 이 시기가 엄청나게 좋은 시기만 오는 게 지금까지는 안 돼도 앞으로는 막 운이 막 청청하잖아. 그렇죠? 이것을 잘못 키운 것은 책임은 엄마 책임이다. 그건 엄마 책임이다. 엄마의 역할이면 그동안 어떻게 이것서 내리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운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을 바꿔주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아가 2, 3년 동안 헤맸다는 거지. 잘 보면 헤매지, 헤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힘이 귀신이 억수로 왕하다는 거다. 왕, 왕, 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이 강해지분다는 거다. 그래서 뭐 공부하고 싶은 것도 잘안 되고 하더라도 잘안 되고 선만해서안 되고 하는 거막고 이런다. 그런데 이것은 또 엄마는 또강요해쁘고 잔소리 해보고 요구하는 건이걸 나는 요구만큼이만한거 요구하고. 뭐 이거 박자가 안 맞는 거야. 그렇게 이 토니 밖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막 까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죠. 맞으면 맞다. 안맞다안 안 맞다. 해야지. 뭐 고요만 끄덕끄덕하면 맞는지 틀리지. 잘 모른다. 내성적인데요, 음. 제가 볼 때는. 이게 절대로 내성적가 아니다. 응. 아, 음. 고집 부릴 때는 항상 그렇다. 참고 있을 뿐이지. 음. 지금 이 시기는 어떻게 지가 운이 안 떨어지니까 지가 표출을 못한 거야. 이? 심리학적으로 내리, 내리막이 돼. 지가 운이 강할 때지 정신으로 표출을 하는 것이지. 이 내리막이 되는 게 없는데 무슨 명분으로 표출을 하겠노? 아니, 제만 하는 거야. 지금은, 야는 괴롭는 거야. 참고 견딘다고. 만약에 그렇다면, 내성직으로 변했다 하면, 야는 지금, 요구하는데 그 충족을 못했어갖고, 어? 이게 압박감에 의해서 지금 웅출러져 있는 상태다. 그니까, 얘가재참수를 응. 하는데, 그, 기수가원로 보낼까? 아니면 집에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 이거는 당연히 기수가원을 보내야지. 음, 당연히 보내야지. 엄마인데 왕래갖고, 그, 그 동네에서 안 되는데. 안 되니까. 이건 당연히 보내야 돼. 그, 가서 뭐, 또 공부할지, 우리나빠 갖고 될지 안 될지는 감당을 못하지만은, 집에 있는 것보다는 월등하게 좋을 것 같아. 그 대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한 달에. 아맞 뭐, 자식을 위해서 뭐 돈이 뭐 이만큼 들어가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노? 음. 아이고, <웃음> 천만이면 어떻고, <웃음> 이천만이면 어떻고. <웃음> 아이, 참만은 <웃음> 그쵸? 네. 뭐, 똥무는 빠져라도 다 팔아야지, 뭐. 자식을 하는, 생각하는 마음, 뭐, 돈이 문제가 아니다. 천만이면 어떻고, 이천만이면 어떻고, 뭐, 이거 뭐, 어떻나? 있으면, 없어서 뭐 주는 그게 안타까운 것이지. 있으면 자식인데 투자하는 게 최고 좋은 투자지, 뭐. 그렇잖아요. 자식인데 투자하는 게 최고지, 뭐. 어디 가서, 투자, 다단계 가서 투자할까? 아니지 자식인데 투자하는 게 최고다. 궁금한 게 있으세요? 없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있고. 아 그까지는 지금 뭐 간다. 그까지 지금은 못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또 궁금한 거. 그러니까 이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 수학에 좀 재미있어서 이과를 하겠다 하는데. 응. 그 이과 성향. 야, 야는 이과는 별로 재미없다. 문과다 문과. 문과라. 어. 제일 좋은 거는 마법대 보내는 게 최고다. 법대 보내놓고 이제 그 뒤에 진로는 공부해 나가면서 자기가 가는 길을 선택을 하는 거야. 나는 법대가 최고다. 또 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요. 뭐 그래서 그거 뭐 이거 최종자왕도 냈는데. <웃음> 빨리 궁금한 거 완벽하게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다 설명이 돼야 되는 거, 그제뭐 점치듯이 뭐뭐 뭐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마시는 게천기누설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기 자신이 몸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건강에 려증처럼 아, 그런 거는 지금 운이 네. 웅크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젊은 사 요즘 뭐 고장, 아막그거는 압박감이 많아서 그렇고 <웃음> 압박감 뭐 엄마가 엄마나 압박감을 줘서 뭐 아가 막 떨릴 정도로 이래랬는아 그래서 욕심을, 충동을 못하니까 그러면답혀 죽겠지. 지금은 운은 안전은다가압박감 걸린 데다가 이건 폭발하는 거지 뭐 응? 누군가 할 때는 허파도저밖으로튀티 나가려고 그랬지 뭐 열받아갖고 응. 그럼 우리는 무릎끼 없이 타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 돈가치를 하는 거죠상담료가 그게 아니다 그지 완벽해야 되니까 뭐 궁금한 거 없지요? 그러면 이것 진짜 끝들니다네들쟤네